저는 내게 네, 관된다 안녕, 동티비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중 휴대전화를 다루는 것은 운전자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사고의 우려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자동차의 순정 내비에 안드로이드 오토 미러링하는 방법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안드로이드 오토는 2018년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카카오 내비를 시작으로 팀맵언내비까지 모두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에서 소개할 때는 안드로이드 오토가 개발된 지가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을 때라 스마트폰이 USB 유선으로 연결이 되어야만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기능은 좋지만 수시로 연결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점점 사용을 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이후 유선으로만 지원 가능하던 자동차들을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하게 하는 모듈들이 다양하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무선 모듈 중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시작하게 된 신제품 한 가지를 제가 협찬을 받아 한달 정도 미리 사용을 해봤는데요. 조그만 제품 하나가 편의성은 물론 새 차를 타는 듯한 기분을 제공하고 함께 타고 있는 동승자도 무척 만족하게 했는데요. 제가 사용해보 큰 만족감을 느껴서 오늘은 제품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동튜브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투뷰, 안드로이드 오토 앱의 다운로드가 100억회 이상이나 되는 걸 보면 편의성이 증명이 되었다는 걸 반증하는 거겠지. 안드로이드 오토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기반 서비스를 자동차와 연동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앱 중에 내비게이션은 물론 미디어, 전화, 구글 음성 비서 등의 다양한 기능을 차량의 순정 내비게이션 화면이나 음성으로 제어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기능이야. 바로 이게 내가 한달 정도 사용해본 안드로이드 오토를 무선으로 연결해준 제품인데 앞에 제품명이 AA Wireless라고 표기가 돼 있지. 이 제품은 이미 헤어 폰딩 사이트 인디고고에서 펀딩이 됐고 아이템이 자동차 분야에서 모금액 1위를 달성한 유럽 제품으로 135개국에서 펀딩이 되면서 현재는 미국 아마존 자동차용품 분야 1위를 기록한 제품이야 내가 한달 정도 이용해보면서 느낀 건몇 가지는 우선 설치를 할때 내장재를 탈거하거나 해서 배선 작업을 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 없었고 USB 포트에 꽂기만 하면 설치가 되고 또 보는 것처럼 그 크기가 손 안에 쏙 들어올 정도로 작기 때문에 콘솔박스 한쪽에 놔두면 걸리적거리질 않아서 좋았어 또 예전 방식처럼 케이블을 연결해야 했던 번거로우며 없어졌고 케이블 장고장으로 인한 연결 끊김 현상이 사라지게 되었고 시동을 켜기만 하면 사용 중이던 앱이 바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너무 편했어 그리고 몇몇 블루투스 연결 제품의 경우는 음질이 끊기는 거북함이 있었는데 이 제품은 와이파이를 통해 전송이 되기 때문에 전송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음원의 손실이 없기 때문에 음질이 깨끗하고 선명해져서 소위 막기라고 하는 나도 깜짝 놀랐어 또 한가지 만족스러웠던 건 다양한 어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동승자나 아이들처럼 가족들이 많이 탑승했을 때 너무나 만족스러웠어 그리고 이 제품은 유럽 수입 제품이라 AS가 될까 했는데 공식 수입은 카풀에서 제품을 보증하고 또 1년 동안 무상으로 AS가 된다고 하더라고. 또 카카오네비, 티맵, 네이버 지도 등 원하는 대로 내비게이션 앱액 이용이 가능하고 내비게이션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스크롤도 가능하고 핀치 줌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 정말 편했어. 마지막으로 음성 비서 기능이 지원되기 때문에 음성으로 명령을 전달하고 실행을 할 수가 있어서 운전 중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어. 설치 방법은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오토 앱이 다운받아져야 하고 전용 앱인 AA 와이어리스를 다운받은 다음 차량에 시동을 걸고 USB 포트에 AA 와이어리스 기기를 연결한 다음 스마트폰에서 AA 와이어리스 앱을 실행하고 화면에서 나오는 내용에 따라 초기 설정을 진행하고 초기 설정이 끝나고 페어링을 통해 디바이스를 등록하면 전체 메뉴에 안드로이드 오토 아이콘이 표시가 되고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이 완료가 되는 거야. 사용해보고 정말 좋았던 점은 차량의 초기 연결만 해두면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다시 시동을 켜면 자동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과 기능을 이용 중에도 스마트폰에서 동시에 다른 검색이나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야. 조금 아쉬웠던 점은 연식이 오래된 차량에서는 지원이 되질 않기 때문에 카풀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볼 필요가 있어.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소개해드린 것과 같은 무선 모듈은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기 위해서 운전자를 어시스트 해주는 시스템의 선행 단계로 평가되기도 하는데요. 꼭 한번 이용해보시고 운전의 즐거움을 느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가 알린다. 수고했어. 동티 v 요